자,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 장희성입니다 어. 오늘 시, 시간은 저기, 이렇게 어깨 뒤쪽 <웃음> 어깨 뒤쪽 이렇게 뭐 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팔이 붙는 <웃음> 어깨 뒤쪽 근육 이렇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여뭐생활을 어. 하다 보면 뭐 견갑골 쪽도 될수 있고 근데 이게 조금 깊 표면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깊숙한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점점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또 제가 아시는 분한 분이 갑자기 그런 통증을 얘기를 하길래 사실 뭐이 방법은 저기 <웃음> 이제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 5 0견 치료법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제목을 어~ 쫓아서 이렇게 동영상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어~ 아, 한번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어깨 뒤뭐 어떻게 살다 보면 제가 이제 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습관을 가지셔야 되게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데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려서 이제 뭐 TV를 본다든가 누군가와 장시간 대화를 한다거나 어,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으면, 이게 혈류에 좀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이제 한쪽으로 피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면서, 한쪽으로 피가 빠져버리는 현상이 벌이, 벌어집니다. 가끔씩 그런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피가 빠져버리면 어떤 결리는 통증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는데, 뭐, 이제 모르면 진짜 오래 가요. 그 통증이. 그. 잘못되면 계속 그게 진행이 되면서 엄청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뭐 제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개 치료법이라고 연계 동영상에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뭐 여러가지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스케, 스퀘, 스케이염이나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어떤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저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좀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시면 어깨 통증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일단 가장, 뭐,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 드릴게요. 음. 근데 이거 물병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물병이 좀 필요해요. 좀 귀찮지만은, 여러분 통증이 심하시다면 여기 어, 1 5리터 물병이에요. 1.5L. 요 정도 중량은 돼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너무 가벼우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 5리터 물병인데, 여기 무게를 따지면 한 1.5kg, kg 돼요. 1.5kg. 그요 정도 중량은 돼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피가 빠진 근육에 피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또뭐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일단은 그쪽이, 그쪽 근육에 피가 빠지면서 결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결리는 통증과 이렇게 묵직한 통증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거예요. 묵직한 통증은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체돼서 나타나는 게 염증성 어떤 그런 통증이고, 결리는 통증은 피가 없어서 하여튼 기분 나쁘게 아픈 어떤 그런 통증이에요. 아, 여러분. 그건 이제 피가 부족한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피를 집어 넣어주면 회복될 수 있는 어, 그런 통증이에요. 어. 그러니까 1.5리터 물병을 어,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렇게 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외근감 이게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이걸 끼워야만 돼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들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들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장갑이나 고무 장갑이나 이제 목장갑, 막적이안 되면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이 위에 덮었어요. 그러면 새끼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뭐 손가락이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약하신 분들은 되게 아파요. 아프니까 뭐더 좋은 거는 그 목장갑, 뭐 반코팅된 목장갑 있으면 이게 장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도 쉽게 들리는, 그, 그게 있어요. 통증이 없이. 그,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물병 두개 하고, 뭐, 장갑이나, 어떤,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손가락으로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렇게, 자 뭐, 남자, 남성분들도 이거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하여튼 조금 아프더라도 어, 한번 참으면 서 일단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허리를 똑바로 서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한 15번 정도,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결리는 증상이 약간 묵직한 증상으로 바뀌면서, 통증이 이제 변화가 돼요. 그 통증이 훨씬 사라지면서, 그니까 러 피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피가 들어가니까,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서, 좀 좋아지는데, 이제 한 번에서는 잘 안, 그, 어, 완전히 회복됐다. 어,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곤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회에서 한, 10회도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한 15회 정도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고, 어, 효과가 있다 싶으면 약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한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보면 확실히 통증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렇게 약간은 몸이 달라서 이렇게 뭐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요 곤란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나 제가 도와드린 다른 한분 같은 경우는 어 의외로 쉽게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는 어 그걸 봤었고 음 저도 가끔씩 어, 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뭐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할 때는 별 문제 없겠지만은,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몸이 너무 무너지거나 망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무리 유튜브 동영상이지만은, 병 치료에 관한 동영상들은 항상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다가, 아,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일단은, 뭐, 아까 제가 말로는 15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장하신 분, 경우에 한 15회 한다고 큰 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할때한 다섯 번할때한 5번 정도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섯 번 정도 했다가, 또 쉬었다가, 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오른쪽이, 오른쪽만 아프다, 혹은 왼쪽만 아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또, 오른쪽에만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손에 다 끼고, 에, 아는 균형을 맞추면서 해줘야 도움이 되고. 하여튼,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다섯 번씩, 뭐, 정이 안 좋으면 한세 번씩이라도 이렇게 했다가 또 한, 한 10분 쉬었다가 또세번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세번 하면 이세 번씩 해도 굳이 15번 안 해도 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세번 정도 하고 뭐한 10분, 20분 쉬었다가 세 번만 해도 약간 뭔가 이렇 피가 들어오면서 통증이 좀,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상태에서 좀잘 적용, 어, 체크를 하고, 어,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뭐,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15번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해버리시면 빨리 해보게 되고. 그러니또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누워서 하는 운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 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동영상에서 한 번씩은 이렇게 제시가 된 부분인데 이렇게 눕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그런 통증이 나타났다 응? 그러면 이제 왼쪽 어깨에 피가 뒤, 왼쪽 어깨 뒤쪽 병 쪽에 피가 좀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를 좀 넣어 집어넣어 주는 게 좋아요 그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요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또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상자에 있는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원리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힘을, 오른쪽 어깨를 들고,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왼쪽 어깨 힘이 팍 가요. 조금 들고, 누르고 있으면, 왼쪽으로 점점 피가 이동하면서, 그것도, 이것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 효과는 물병 들기가 훨씬 강력해요. 바로 직접적으로 그 근육에 도달한 1.5 리터 정도의 무게가 힘이 이렇게 작동이 돼야 그 근육에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가벼운 걸로 해갖고는 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좋습니다. 일단은 뭐 어, 기본적인 어, 방법들은 이렇게 설명인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무리하지 마세요. 과유불급이다. 하여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무리하면 예상치 못하는 어떤 증상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어, 뭐 15번 하기 힘들면 7번, 8번 했다가 또좀 쉬었다가 또 하면 괜찮으니까, 어,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혹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소화불량, 뭐, 영유성 식도염, 뭐 담적병, 뭐 위담, 뭐 위하수, 작은 체기 어떤 이렇게 소화 관련 배에 가스 차는 증상 같은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아뭐제 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그 때문에 유튜브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어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한번 찾으셔서 보세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소화불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 어떤 어떤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 치료쪽으로 한번 어, 연구를 해보세요. 어, 한 따라가보세요. 어떤 이런 그 동영상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한번 그 장결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에요.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입니다. 그그 그러니까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그죠? 아, 하여튼, 어,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혈액순환 원리와 어, 가스 이동 원리,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아,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한번 어, 시간 나실 때 어, 하나씩 보시면서 어, 건강 어,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